이곳은 지하 5,871미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매우 깊은 동굴속입니다 일체의 빛도 들지 않아 이곳에는 아무런 생물도 살아갈 것 같지 않지만 이곳 역시 누군가 숨쉬고 있습니다 바로 워든이죠 덩치는 철골렘을 방불케하는 어쩌면 그 이상의 덩치를 가지고 있고 생김새도 지하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답게 괴상하고 흉측하며 어떤 면으로는 우아하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생명체는 눈이 없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개체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오버월드에서 살아왔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어두운 환경에서 살아온 생물이기 때문에 눈은 퇴화되었고 오직 소리로만 생명체를 감지합니다. 이 생명체가 발견된 계기는 어떤 광부에 의해서인데요. 다른 날과 똑같이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가던 광부가 생애 처음 보는 생명체 워든에게 잡아먹힌 후 유명 언론사인 마인지에 실리며 그 존재를 알렸습니다. 이후, 수많은 도전자들이 워든을 토벌하기 위해 중무장을 하고 지하로 내려갔지만 살아온 이들은 없다고 합니다. 이 생명체는 난폭하고 흉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무자비하게 돌격합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특유의 발달된 후각으로 인해 플레이어의 채취를 감지해서 공격하므로 매우 위험하죠. 워든의 체력은 500. 혹자는 뜨거운 용암으로 녹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워든의 두꺼운 가죽으로 인해 용암은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머리에서 음파를 발사하며 다른 생명체들을 장거리에서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워든을 가둬놓더라도 제압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이 몬스터를 잡더라도 주는 보상은 형편없기 때문에 지하 깊은 곳에서 워든을 만나면 굳이 싸우지 말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위력을 가진 워든이 언제부터 지하에 숨어 살고 있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저 그들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공격하고 또 공격한다는 것입니다.